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하기입니다 오늘은 닌자 레전드 맥스 레벨에 도전해봅시다 자 지난번에 보면 엘리멘트 3개를 모두 다 오픈했어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지난번 비디오를 체크하지 않으셨다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레벨은 지금 카오스 레전드예요 아직 갈 길이 많네..어우.. 몇개 남은거야 일단 등급업을 최고로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점프해서 올라가야 하나 자동훈련, 자동판매를 찾도록 할게요. 섬을 다 오픈해주고 자, 선물 으로 올라가서 골드 마스터 아이슬랜드로 갑시다. 제일 높은 곳이에요. 이쪽 가서 똑 같아요. 늘 하듯이 아 얘네들 무서워. 사라지고 여기 살 건데 여기서 스토어에서 15분 그리고 판매, 자동판매도 15분 해줄거예요 15분 안에 끝나길 바라요 자 그리고 가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54이 되죠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사고 살수 있는 것큼 사고 조이는 나중에 그러면 가능하니 또 오픈하고 또 검을 사주고 와우 그리고 등급이 낮으면 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서 한 번만 사줘도 돼요 진짜 빠르졌어 한 번만 해도 되니? 어 이렇게 쉬울 수가 오늘 비디오의 목적은 최고 등급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미스틱 섀도우 마스터 돈이 좀 기다려야 돼630다안 올라, 올라가면 검을 더 사주고 에이, 가능한 건물 사고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. 빼빼. 어, 나 음악 껐는데, 어, 실수했어! 이금안 되잖아. 창 다쳤어. 아, 300또 써야 돼. 아 멍충이. 무슨 소리냐면 이걸 창을 닫으면 안 됐는데. 아, 여러분 내 실수로 여러분들이 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 그러니까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. 실수는 내가 대신 해드렸어요. 이거 뭐 창이 다 다쳤죠. 그러면 그걸 못 사. 아우 씨. 내 로벅스 400이 또 날라갔어. 400 로벅스가 이러이거봐. 이제 돌아서다 쿠키 매력에 걸게 떨어졌다. 뭐 이거만 안되냐?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거라요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, 라, 라. 아, 라, 라. 그라인딩 한다고 하죠 <웃음> 제가 보통 때는 말을 잘 많이 안해서 요즘 말을 너무 안 했더니 발음도 잘 이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, 하도록 해야겠어요 발음도 이상하고 말하는 단어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시뮬레이터 게임하고 계세요? 무슨 러블록스 게임하고 계세요? 러블록스 게임하고 계시면 하시고 있는 게임 알려주세요 <웃음>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레벨업 하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아요 한대팍 쳐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지금 락도 이거 다 칼도 칼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다쳤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 하고 있는데 오, 한참 걸려요 이건,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같아 아 근데 이 팻들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확기가 너무 어려워 팻안 보이게 하는 거 없나? 이거는? 방법을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, 그리고 이쪽에 팻 클로닝 알터 자가봅시다팻 클로닝 알터 여기서 팻을 좀더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센세이가 안 나와 짐에서 센세이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걸 한번 해볼까? 클론을 이게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니까 가격 봐요 가격도 제일 비싸 그래서 지메스터 클론을 해보자 이게 뭐지? 상품 2 개, 에 20개를 더할수 있다고? 해봐 일단 자식이 됐어요? 패클론을 했어 근데 어? 오케이, 4 0개다 채웠어요. 자, 보자, 젠 보자 1 음, 음, 이다 레벨 1이네. 이거 레벨 200 어떻게 안들어잠깐만그리고1 0 3밀리언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. 이거랑 1 3 0밀리언 1 7년 오히려 엑스제네시스 골든썬이 이게 훨씬 좋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참 이거라 그랬나 아 그래도 이게 닌지스가 이게 훨씬 좋아서 지마스터가 지마스터를 다 찾아야겠다 보기는 음,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까 1, 2, 3 저기 가서 판매가서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게임패스가 있을거에요. 부스트 이걸 해야겠어. 10배 더 주는거에요 코인을. 10배 더 주는걸 해야겠어요. 이걸 안하면 지금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을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또 그라인딩을 해볼게요. 자, 이따 봐요. 오 이거 진짜 쉽지가 않은데? 어렵다. 어쨌든 목표가 있으니까 끝까지 해 보도록 해요. 이거 맥스 레벨 시키고 말겠어. 시간이 얼마나 늘든 해야겠어. 아, 여러분 내,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가긴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이 캐릭터가 너무 너무 눕이어서 너무 초보여서 아, 뭘 건다. 오케이. 이게 카르마. 카르마가 필요해요. 돈이 안 올라가요 지금, 지금 상태가 여기 있어요 다게 에볼루션 폼3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겠냐 이거 하려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5가 마지막인데 3.6mb가 필요해요 3.6mb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 엄청 들렸어요 지금. 근데 이 이상을 가기는 지금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걸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초보에서 마스터 찍는 거, 제일 높은 레벨 찍는 걸로 비디오를 만들게요 방법은 찾아냈어요. 이거 하면서 찾았는데 오늘 일단 3.6을 3.6 MB를 만들어서 그 레벨 4까지, 마지막 단계 전까지는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3.6 넘었어. 자 갑시다 자, Dragon Evolution Form 4! 구매! 해주세요! 구매하기! 클릭! 와, 이거 하나 남았어요7 2 m b 지금 한거두배하도 말고, 하루 종일 걸리고요. 와,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서는 지금 제가 번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좀 있어야 돼요. 번크나라이트번 경험치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닝 하번데 가서 트레이닝 하번 가면 뭐돈 돈이 8배 정도? 그런 거 나아지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돈을 빨리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비디오에서 하,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은 레벨 제가 볼까요 드래곤 레볼루션 폼 4를 얻는 데에 대해서 멈춰야 될것 같아요 이걸 했는데도 안돼 뉴트럴 죽겠어 무슨 색이야? 빨간색이다 오케이. 가름 올라가스 계속 죽여서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. 뭐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별수 없어요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비디오가 즐겨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. 자 그럼 저는 더더 더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체크체크체크 체크 예아! 빠이!